안녕하세요. 내선드의 광자라고 있는 에고몬 스튜디오의 고영필입니다. 어, 요새는 제가 심심해서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살도 뒤룩뒤룩 찍어버려가지고 일단 스냅을 찍으러 댕기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댕기고 있어요. 근데 요번에 어떤 모델분이 자기는 비가 오는 날에 비를 이렇게 맞으면서 찍고 싶대요. 완전히 다푹 젖어서. 그래서 어차피 장마철이기도 하니까 잘 됐네 찍읍시다 그랬는데 어, 어제 찍기로 했어요 근데 어제 오후에 부터 이제 비가 그친다고 했었는데 어, 오전 중에도 비가 안 오고 전날 밤에도 비가 안 와가지고 비안올것 같은데 그랬는데 역시나 날씨가 너무 맑아져서 못 찍었어요 음, 그래서 원래 찍기로 했던 명동 원래 명동에서 찍기로 했거든요 명동 가면 은 여기 사진 찍는데 그래도 뭐 뭐라도 해야 될것 같아 서 그냥 나갔다 왔어요 나가가지고 이제 여기도 좀 보고 뭐 바뀌었나 돌아댕기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스팟을 찾았어요 맨날 명동 가면 여기서만 찍었거든요 나좀 지겹긴 했는데 음, 새로운 스팟을 찾아서 다음번에는 이제 그쪽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어, 여하튼 오늘은 비 오는 사진입니다 음, 이 사진은 비가 왔었어요 실제로는 비가 왔었는데 끝쳤죠 이날도 그래서 좀 약간 좀 아쉽긴 했는데 이슬비 같은 거는 내렸거든요 근데 이슬비 같은 거는 카메라에 잘안 잡혀요 뭐 조리개를 완전 쪼인다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이물만 잡히고 잘안 잡히기 때문에 실제 비가 막 쏟아지는 장면을 찍으시려면 뭐 거의 살수차를 동원을 하시든가 완전 폭우일때만 찍힙니다 웬만해서 잘안 찍혀요 왜냐면 비오는나는 어두우니까 조리개가 잘안 조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조명을 치고 찍든가 어떻게 하는 서막 방법밖에 없는데 자 여튼 시작을 해보죠 컨트롤 J를 이건 JPG예요 컨트롤 J를 눌러서 이런 복사 레일 하나 만들어주시고 지금 해가 떠 있기 때문에 이쪽이 좀 밝고 전체적으로 좀 밝죠 그래서 좀 약간 비가 올 때에는 컨트라스트가 좀 낮습니다 좀 뿌연 분위기를 만들어줘요 여기 좀 날라갔죠 하이라이트 좀 내리고 섀도우 살짝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뿌옇게 컨트러스트도좀 빼고 이것만으로도 대충 분위기는 살게 되죠. 그리고 나서 뭐 대충 색감 정도 넣어주시고 지금 제가 쓰는 건 31번 프리셋에 40번째 두 개를 집어넣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고 좀 약간 좀 밝죠. 그럴 때에는 마찬가지. 그냥 뭐 컵으로 내려주셔도 되고 분위기만 좀 약간 살면 되니까 약간 어둡게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에뭐 빛이 들어올 필요가 없죠 그리고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브러쉬 왜 이렇게 커 이거 좀 줄일게요 브러쉬 흰색 그리고 B 눈이야? 아, 이게 비네요. 대충 하나 찍어주시고, 트랜스폼으로 길게 해주시면 되는데, 문제는 너무 티나죠? 네. 그래서 스크린 같은 걸로 좀 밝게 좀 해주시고, 별 차이는 크게 없어요. 오퍼시티를 약간 낮춰줍니다. 50% 정도? 낮춰주시고, 비가 꼭에 1, 일자로만 내린다면 먹은 없으니까 대충 새로운 레이어 하나 더 만드셔가지고 다른 거 다른 각으로 떨어지는 비 뭐야 뭐다 비슷비슷해 이건 뭐지 눈인데 아 살짝 다르죠 이것도 마찬가지 싹 채워주세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오퍼시트를좀 낮춰야겠죠 이게 50이니까 30 정도로 이 정도 이 정도만 해도 보이긴 보인단 말이죠 보이긴 보이고 이렇게 어두운 부분이 잘 보이지 않아요 실제로는 그래서 어두운 부분만 잡아서 약간 어둡게 해줍니다 좀더 어둡게 너무 어두운 가오퍼시트는 낮춰주세요 한 60% 정도. 네.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만 하면 끝이긴 한데, 좀 심심하죠. 그래서, 비 오는 날은 특히 또 이제 막 스팀 같은 게 있으면 좋으니까, 스팀도 브러쉬예요 이런 거. 지금 너무 티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파시트를 약간 낮춰서. 너무 낮췄나? 요 정도? 어, 한번 찍으면 은 이게 완전히 화면 안에서만 되는 거구나. 그러면은 위치를 좀잘 잡아서 찍어야겠네. 요 정도. 아 됐어요. 그 정도에서 60% 정도. 그럼 어, 비오는 사진은 완성되죠. 그리고 나서 합쳐주신 후에 이게 된 거죠. 아 이거 먼저 지우고 할걸 그랬나? 여기가 바뀌었더라고요. 여기 떡볶이 집이었는데 바뀌었어요. 어제 가 보니까. 잠깐 이거 살아 있나? 살아 있네. 그러면 이것만 합쳐주고. 이거는 현재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건 컨텐트 어웨어 파일입니다. 가끔가다가 뭘 눌러서 지우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계신데, 어, 저는 원래는 이렇게 패치를 자주 썼었죠 근데 패치가 어떻게 뭐 다른 공간에서 가져올 수가 없을 때 그때는 이렇게 선택을 해서 여기 에디트에 필퍼텐트오보요 이거를 실행시키는 걸 액션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 있죠 요거엔 T&T인데 잘못 썼어요 근데 바꾸기 귀찮아서 안 바꾸고 있습니다 어차피 나만 보는 건데 뭘자 이런 식으로 패치로 움직여 주셔도 되고 컨텐츠트오어웨어를 실행시켜 주셔도 됩니다 근데 역시나 복불복이기 때문에 이게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선 한번 실행시켜 보고 이상한가? 그러면 패치로 옮겨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빨간색 간판이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하죠 대충 실해서 선택을 해서 색을좀 빼줘요 왜냐면 시선이 절로 갈수 있거든요. 나는 인물한테 시선이 가길 원하는데, 일로 시선이 갈수 있으니까 대충 빼줍니다 어느 정도는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본인이 원하는 몸매 보정이라던가, 몸매를 보정을 해볼까요? 오랜만에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 느낌인데, 약간 올려서 다리를 길게 해줘야 되니까 발목까지만 잡아서 새벽 다리를 주시고 끌어내려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여기서는 끌어 내리는 게 아니라 늘려주셔야 됩니다. 아까는 그냥 위치 변경을 한 거죠. 그리고 발목, 이 다리 부분도 보셔야 되지만 이 옆에 이게 겹치게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꼭 자세히 봐주시고 맞았다 싶을 때 해주시면 됩니다. 무릎 같은 경우에는 갖다 붙여도 되고, 뭐 이렇게 측면일 경우에는 그냥 들어가서 조금 올려 주세요 무릎이 아무래도 이제 길어졌다 보니까 어색할 수 있거든요 신경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저는 좀 약간 신경을 씁니다 바지를 입었을 땐 상관이 없어요 무릎이 안 보이니까 엉덩이도 힙업. 요새 뭐 이런 수술이, 수술인지 이수술뭐 주사를 맞는다는가 뭐라 그러더라 인터넷에서 봤는데 엉덩이가 굉장히 빵빵해지더라고요 자 가슴도 약간 손에 닿지 않게 선도 딴 데는 크게 흔들리고 한데가 없네 여기서 이렇게 힙업이 됐죠. 배를 좀 넣어줄까? 뭐 배가 그렇게 나와있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좀 약간 두터운 허벅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허벅지를 약간 개인 취향이죠. 다른 부분은 괜찮아요. 피부 같은 경우는 작업을 해주시면 좋긴 한데 어차피 비가 있기때문에 잘 보이진 않아요 연기 비 이게 좀센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작업해 주면 되겠지 30%죠 20% 로 낮춰 보겠습니다 여다 20% 보이긴 보여요 아 비가 오는구나 그리고 실제 촬영을 하셔도 실제 촬영하면 아마 거의 이정도로 보일거예요 비가 많이 와도 정말 막 쏟아지지 않느냐 한 20% 정도만 해주시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본인 마음인 거죠 색감을 더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기타 오래 볼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색감을 좀더 집어넣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비오는 날이라고 해서 꼭 채도가 빠지진 않거든요. 안보이는 니컬렉션으로 들어갑니다 아날로그 이펙스 요새는 컬러이펙스를 거의 안써요 쓸 일이 별로 없어 아날로그 이펙스 도 그냥 커스텀 만들어 놓고 이것만 쓰지 뭐 다른 거는 잘안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역시 사람이 작업을 계속 하다 보면은 자기가 쓰는 거만 써 새로운 게 나와도 음안 쓰는 경우도 있고 불편하다고 기능이 더 많아졌는데 저같은 경우도 이제 아저씨다 보니까 새로운 걸 뭐게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살짝 빼주고, 색감 좀 올려볼까? 뺄까? 늘까 뺄까? 그냥 본인 마음이죠. 안, 뭐, 안 만져도 될것같아 오케이. 비가 오는 날에 중요한 점은 좀 약간 뿌연 느낌과, 아, 비누팅 넣을걸. 다시 하면 되죠. 뿌연 느낌과 어두운 부분. 어두운 부분. 그리고, 비는 그냥 브러쉬로 찍으세요 제일 편해요 구글 같은 데 가셔가지고 한글로 치지 마시고 영어로 레인 브러쉬 치지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나왔는데 어 유료야 그럴 때는 레인 브러쉬 뒤에 프리 치시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웬만하면 고해상도로 받으시는 게 좋아요 용량 큰 걸로 왜냐면은 제가 지금 쓰는 게 이게 5000짜리거든요 브러쉬가 근데 뭐500 이러면 은 이거 찍어 놓고서 이거 트랜스폼으로 늘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좀 뭐라 그럴까? 깨지는 느낌? 아무도 브러쉬다 보니까 깨져요. 그래서 웬만하면 용량이 큰 걸로 받으세요. 근데 탱 먹기 너무 많이 줄 필요는 없죠. 너무 많이 주면천시럽죠 오케이, 이 정도 하고 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개인 취향에 따라서 뭐, 이런 부분들을 좀더 어둡게 해주신다거나, 그런 거는 뭐, 본인 마음인 거죠. 그리고, 인물을 좀 더, 뭐라고 해야 되지? 강조를 하고 싶다. 인물이 좀잘 보였으면 좋겠다. 어우, 이게 나오네. 그럴 때에는, 우산까지 해줘야 되나? 이런 부분. 피부는 웬만하면 잡지 마세요. 여기서 피부를 잡, 제가 지금 텍스처를 올릴 건데, 피부를 잡아버리게 되면은 음... 피부에 있는 노이즈가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웬만하면 피부는 잡지 마시고, 새로운 복사에 만들어서 카메라로 들어다 그리고 텍스처를 올려주세요. 까만 앞이라도 뭐 그게 티는 많이 안날것 같은데, 예전에는 샤프는 많이 썼었는데, 요즘 텍스처를 더 많이 써요. 왜냐면 컨트라스트도 어느 정도 좀 되고, 샤프 같은 경우에는 뭐 지정해줄 게 많기 때문에, 대부분 언샷 마스크를 쓰죠 언샷 마스크나 스마트 샤픈 스마트 샤픈이 좋기는 한데 미리 보기가 안돼 어, 그래서 안 써요 기능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 놨지 대부분 언샷 마스크를 쓴단 말이죠 위에 대부분은 여기가 그냥 뭐1 x 뭘로 돼 있지 0.1에 0으로 돼 기본이 이렇게 돼 있나 근데 이거는 또 어떻게 만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 을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 잘안 만지죠 안 만지고 그냥 어마운트판을 쭉 올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레디스 같은 경우에는 올리면 올릴수록 굉장히 좀 진해집니다 이클레어리티를 약간 올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나서 괜찮은데 너무 진해 역시 밑에를 약간 올려주시게 되면 좀뿌연 느낌이 나죠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기본 100으로 되있었요 아마 기본이 50으로 돼 있나 그럴 거예요 먼저 마번 써본 지가 오래돼 가지고 올리면 세지죠 근데 너무 세 약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 일일이 해주기 귀찮으니까 그냥 텍스처를 쓰는 거죠 편해요 텍스처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어두워야 될 부분이라던가 여긴 좀 어두워져 될것 같아요 이런데 충 칠하세요. 내가 봤을 때 그냥, 아, 여는 어두울 것 같아. 그럼 그냥 칠하시면 돼요. 잡아서 그냥, 이렇게. 어둡게. 간단하죠? 네. 다시 한번더 비교를 해봐야겠죠. 저는 원래 실제 작업할 땐 비교 안 해요. 그냥 레이어 껐다 켰다는 거지. 보여러분들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이 정도.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색깔. 컨트라스트를 어느 정도 조절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몸매 보정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그냥 입기한 거고 그리고 나서 브러쉬 브러쉬를 쳐는게 급선무죠 근데 되게 쉽게 나와요 찾아오시면 뭐 굉장히 뭐 여기저기 막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뭐 데뷔 한 아트나 그런 데 가시면 그냥 있습니다 공짜로 브러쉬 찍고 밑에 뭐 연기 같은 거 연기 같은 경우에는 뭐 위에서 더찍어줘셔도 되고 근데 너무 뭐 과하게 되면 이상해지니까 어, 대충 한요 정도까지만 어,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색감도 본인 마음대로 색감을 좀더 줘볼까요 아날로그이펙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컬러이펙스를 거의 안 씁니다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컬렉션을 나중에는 아예 안쓰는 날이 올지도 모를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만들어 놓은 거니까 어차피 또 해봐야 색감은 거의 비슷하게 가겠죠 그러니까 아예 다른 색깔 을 세금타임 이런 것도 괜찮겠네요 아날로그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것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긴 하지만 많이 묻히죠 그래서 페이드를 올려주시면 조금 나아집니다 이걸넣 하셔도 되긴 되는데 색깔이 좀 빠져요 뒤로 갈수록 색깔이 좀 빠져요 노이즈 많이 올라오고 요거 보이죠이 정도 적당할 것 같네요 그리고 아무래도 좀 뿌얘졌다 보니까 비네팅이 좀 약해졌어요 비네팅 조금 더 아래쪽으로 해서 이거 올리게 되면 이쪽 이 모양의 바깥쪽에 비네팅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이즈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갑자기 니컬렉션 소개를 하고 있지? 하여튼 한이 정도만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아, 이건 고정했구나. 신나죠. 그냥 봐도 티가 나긴 나요. 안날 수가 없지. 하여튼 한이 정도 하지만 될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브러쉬예요 브러쉬를 이제 본인 입맛에 맞는 거를 어디서 찾아올 수 있는가. 그거 완전 신경 써주시면 되고. 다리 같은 경우도 뭐, 아까 그, 컨텐츠 오에요 그런 거를 집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지우 귀찮아서 그냥 둘래요. 자, 하여튼, 이렇습니다. 굉장히 좀 오랜만이죠? 아닌가?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요새 뭐 이것저것 하는 게 많아가지고. 아, 그리고 7월 29일 날에, 어, 도비 아마, 제 생각에는 어도비 유튜브일 것 같아요. 어도비 유튜브에서 제 영상이 라이브로 방송이 된다고 합니다. 그걸 예전에 했던 건데 왜 라이브로 방송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대요. 저도 정확히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다고 말은 들었는데, 어디서 한다고 물어봐 어디서 하냐고 물어봤더니, 라이브 되면은 링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는데, 어디서 하는지 얘기를 좀 해주지. 아마 어도비, 유튜브겠죠.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